네야고만이 엄마 치마 속으로 고만 들어가 아야 아야 아야 아 아야 아야, 아야 아야 아야 아이고 암 엄마 도망가야되겠어 엄마 도망가야되겠어 엄마 도망가야되겠어 암어나 엄마 놀아고 엄마, 엄마 치마 놀아고 g h ah. 엄마 치마 노세요. 망고. 엄마 치마 세요 엄마 치마. 엄마 치마 세요 엄마 치마 노세요. 노세요. 세요 망고. 야 엄마 치 뭐야? 이까지날려 자몽만 빼고 아주 우리다 모였네. 다 모였어. I w 들한 l 한 마리씩 안아 줘야 돼. o u l d I would. I would. I 엄마랑 l d I would. I would. I would. I would. I would. I would. I would. I w o 가르쳐줬어요. u l d I w 왜 u l d I would. I would. I w o u l 아이고 아이고 그만해 애플이 나아주자 아이고 우리 애플이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애플이 많이 컸네 애플이 많이 컸네 야고만니 엄마 치마 속으로 고만들어가 아야아야 아파라 아이고 나 도망가야, 도망가야, 도망가야, 도망가야 되겠다 아이고 도망가야 되겠다 엄마 도망가야 되겠다 아, 고기 갔 아. 오, 나 놀아보이고. 나놀아이고 방구, 방구, 방구. 에이, 에이, 무 너무 이